전성혜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음> 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 봐. 개집착 그게 개집착이에요. 근데 그게 가해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가해자라 나만 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왜그 미국에서 사람을 간장 많이 죽인 살인범하고 인터뷰하는데 너무 활짝 웃으면서 내가 기네스북에서 올라가야 된다. 내가 제일 많이 죽였다, 가장 잔인하게 죽였다, 이랬잖아. 이게 정신병적으로 나만 봐가 있는 거. 나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 애구지. 그게 아주 삐바닥에 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게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래서 교양이 있는 사람, 즉 수치가 너무 두려운 사람 그걸 이렇게 안 보고, 안 보면서 아닌 척하고 평생을 살아요. 가식되고. 근데 원초적인 사람일수록 그게 세서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만 보라고 연예인도 하고 막 유명인이 자꾸 되고 어제도 헤라 TV 보니까 인플루언서 하고 싶다고 아니 미투 것도 없이 인플루언서가 행복해야 하는 건데 아니 나만 봐달라는 애고가 원하는 거죠 어. 무조건 나만 봐주면 좋아 욕을 해도 미워해도 좋아 자 그러면 애고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잊혀지는 거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해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싶다고 어리로 생각한 사람도 몸은 깨닫기 싫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나가 사라지는 거야. 잊혀지는 게 아니라 아니, 나라고 생각했던 이나이 이 암흑에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암흑에 어? 내가 헤라가 말하자면 헤라라는 그 여자는 이 세상에 사라지는 거야. 그냥 여기 남은 거는 그냥 평등한 의식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는 참나 순순식만 있지 이에고 자체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어 나가 혼자 있기는 커녕 그냥 버림받기는 커녕 없어지는 거니까.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나도 도망갔다니까. 어, 이거 못하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공포가 올라오는데 애고가 죽는 공포가. 그때 수행 시작한 지몇년안 됐을 때죠. 슬리퍼 바람에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이거 더 못하겠다. 수행 못하겠다. 이렇게. 근데 모든 사건과 사고의 주인공이 이 나라는 애고예요. 왜냐하면 이 나가 그렇게 사랑만 받고 싶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 애기의식이라 그래이 나는 아기예요. 몸뚱아리가 어른이니까 여러분은 어른인 줄 알지만 깨달아야 진짜 참 어른이 되고 철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다 모든 애고는 애기 마음이야. 오직 의존하는 애기인데 그걸 아닌 척하고 그 애기가 살아. 근데 그 애기를 인정하지 않고 어른인 척하고 살수록 그 애기 마음이 세잖아. 그러니까 어떠냐면 첫째 나만 보라는 집착이 되게 심해 그냥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나만 보라는 집착을 쓰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것도 인정 안 해주고 버리면 어떠냐면 사고를 쳐요. 내가 해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게 가해자인 줄 모르고 진짜 도와주는 건줄 알고 열등이가 아기가 애기인줄 모르고 내가 해준다고 그러다가 망쳐버리는 거야. 망치고 나서도 망친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떤 예전엔 아주, 아직도 기억나요 남자분인데 70대신 분이야 근데 사업을 평생 동안 열몇 번을 실패했대 근데 또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지긋지긋하다고 처음엔 유산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갖다 내가 하겠다고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걸 자기가 한다고 막 달려들다가 다 폭망을 해버린 거죠 그 과정 중에 어, 자기 직원도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엄청 우여곡절을 겪, 겪었어 그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진짜 집에서 몇년 전부터 집에 있었는데 날 보고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 근데 헤라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망해도 이래서 내가 일을 했구나 이미 아는 거야 뭘 해야 돼 애고는 자기가 망치고 남이 아프고 그게 무섭다고 하면서 무서운지 몰라 왜? 일단 내가 나대야 되거든 집중받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쓸모있다는 거 증명해야 돼. 남이 아프고 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나보고 어, 제가 그래서 그렇게 날뛰면서 막 사람들 이리와 저리와 도와준다 그러고 사업을 실패해도 먹고 살돈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지금 빚만 지고 이렇게 있고그 빚만 있고 식구들한테 다 버림받았는데 요새 올라온대 뭘 해야지? 이렇게. 너 이렇게 쓸모없게 살다 죽으면 돼? 네가 도와줘야 돼. <웃음> 세상에 뭔가 주고 가야 돼. 하면서 그게 뭐예요. 가만히 쳐져빠져있지도 못해. 자빠져 있으면 죽는데. 그 나만 봐. 그래서 그게 뜨면 어때요? 우리 예전에 그게 뜨면 주방팀에서 불낼 뻔하고 다 태워 먹고 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오직 집중하지. 남한테 집중받는 거. 온통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혼나면 혼날 때도 그걸 먹어. 내가 많이 혼내킬수록 좋아해. 왜? 행복해. 집중받아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는 모른다는 데 있어요. 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굉장히 많이 일을 벌리는 애고 이것저것 쓸모없는 일에도 엄청 부지런하고 많이 하고 막 이런 애고 그 나만 봐요 또 남이 집중 안 해주면 살 수가 없는 애고 그건 당연히 나만 봐 여러분은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애고도 사실은 나만 봐요 내가 뭘 하고 있다고 느껴 내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심지어 그걸 못하면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죠 왜 그래? 끊임없이 생각이라도 돌려야 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못 쉬게 할때 나를 괴롭히지만 그게 나만 봐야 난 살아있다는 걸늘 자각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곳을 한, 항상 만들어.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가야 돼. 응. 알고 보면 애고요. 헤라라는 애고의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이 놀이를 하는 거야. 제자를 불러놓고 이것도 이게 애고가 하는 거야. 그걸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해야 거기에 확 쓸려가서 헛된 짓을 하네.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줄 수가 있어요. 최소한 하지. 하지만 너무 깊게 집착하고 내가 나대서 오버를 해서 사고를 안 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쳐 무슨 말을 못해요. 그 나대는 애고를좀 봐라 이러면 그러면 직장도 안 갈게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자빠져서 있을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싹 버려버리는 마음을 써 그냥. 온통. 그게 아니라 내할도리를 하되 순간순간 깨어서 알아차려야 되잖아. 얘가 지금 나 집중받으려고 나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적당히 해야 된다고 알아야 돼. 온통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할때나없이면안 된다고 할때 이게 교만함이고 이게 가해자이고인데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나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하고 나 쓸모있다고 나 스스로 셀프 인정하면서 그 인정받으려고 내가 하는 거야. 아니면 남한테 인정받거나 그 먹이 먹으려고 열등이가 하니까 그거를 다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아니라고 나 진짜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인 거야. 오리지널. 사고를 크게 쳐요. 남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근데 그걸 알아차릴 때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 아픔을 느껴야 돼 이렇게 가해자야 아픔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나 열등이로 남한테 사랑받겠다고 이렇게 쓸모 있어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나그 아픔을 인정하고 느끼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사고 칠까봐 두려워하면서 해야 이게 중도를 걸어요 근데 사고를 안 치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 두려움과 그 수치와 가해자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해야 이게 서서히 녹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훅 달려가면 큰일 나는 거지. 나와 남을 괴롭히는 거지. 힘든 거지. 하다못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여기 행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 몰래 몰래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래. 예전에 보면. 그래서 왜 보이스피싱 당해? 여기 들어왔니까. 몰래 몰래 새벽에 가서 컴퓨터 쓰고 응? 무슨 짓을 하다가 그냥 그 자빠져 자문되고 그냥 여기서 시키는 수행하러 왔는데도 그걸 그 새를 못 참는 거예요. 가만히 스스로 죽지를 못하는 게 애고야.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애고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필요하다는 거 붙잡고 살고. 응. 나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애고야.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표현을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응, 행위를 하면서 예쁜 애고를 하면서 사랑을 받는지 아니면 미운 짓을 하면서 사랑받는지 어떻게 하면서 자기가 주로 사랑받는지를 보고 그게 바로 절대 죽지 않으려는 어, 나 필요한 존재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뺏는 애고 가해자 애고인 거를 알아야 돼요 너무 내가 쓸모없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프거든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가 중요해. 항상 극단적인 사람이 문제야. 아무것도 안해다 버리고 이거, 이거 죽인다고. 또는 막 미친듯이 집착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거나. 집착 아니면 버리는 것밖에 몰라. 그두 개를 하지 말라고 할때 그때 애고가 죽어요. 왜? 괴롭거든. 여러분이 그나마 좀 편안하게 느끼는 거 뭐야. 미친듯이 애를 쓰면서 집착할 때랑 완전히 버려버려. 그래서 아예 냉정하게 생각도 안할때 그때 여러분이 편안해. 그런 애고 극단적인 애고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듯이 엄마로 애쓰으면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를 확 버리고 바람이 나서 남자하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아 엄마 힘들어서 못하겠어. 확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역할 하면서 여자로서 자기 삶도 즐기고 그렇지? 이렇게 중도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해 가해자가 크면 극단적이라 그냥 완전히 엄마라고 하면서 내 여자는 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미친 듯이 그냥 애를 쓰면서 집착해서 자식들 다 망가뜨리고 오직 그냥 자식들만 쳐다보고 아니면 남편만 쳐다보고 자식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확 버리고 도망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걸 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고 사는 게 그게 중도예요. 여러분 그걸 힘들어서 못해. 애기니까. 애기는 하나 할때 나머지 하나를 버리거든. 자기 역할이 얼마나 커.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승 역할을 하죠. 내 여자의 삶이 있지. 그치? 그리고 렇지그내 유튜브.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 중에서도 예술가도 있고 정치평론도 있고 패션도 있고 음. 또 뭐가 있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가정주부같이 약간 엄마같은 삶을 보이는 깁장인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그냥 다 쓰면서 그걸 하나하나 동시에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제일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이가해자이고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에 몰입해서 어 그쪽만 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기가 강할수록 어때요? 집착하거나 버리거나 그래서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극단적인 에고를 죽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위치에서 자 누구 자식의 부모도 하고 또 부모의 자식 역할도 하고 제자 역할도 하고 또 여기서 그 편집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수행자들 지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세션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나씩 짐을 저어가는 자체가 이미 마음공부예요. 그때 힘들다 올라오는 게 뭐야? 걔가 죽어가는 거야. 집착하면서 사랑받는 쪽으로 하나만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걸 그걸 죽이는 거죠. 그거 한쪽 방면에서 계속 집착만 하고 싶은 그 애고를. 집착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달라. 이타적으로 보이는 집착을 하면 세상에 칭찬받고 안정적이니까 그걸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건 죽을 염려가 별로 없어. 남 괴롭히면서 나만 봐줘. 이런 집착은 바로 들켜. 하지만 고차원적인 머리 좋은 집착은 잘안 들키죠. 그쵸? 돈을 미친듯이 벌어. 더 박수받지 세상에서는 응. 되게 남을 돕는 희생을 해 그러면 박수받지 하지만 그 밑에 밑에는 그 이기심이 깔려있는거죠 나만 보고 내가 이렇게 이타적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셀프인정하는 그 애고가 높은 애고가 있는거야 교만한 애고가 이게 낮아지는건 그, 그걸 하지 못할때 낮아지는거야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쓸모없는 곳에서 자기가 죽어갈 때, 수치당하고, 아프고, 열등감을 느낄 때, 진짜거든, 그게. 그게 그렇게 죽는데, 그 자리는 있기 싫거든.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필요하고, 쓸모있다고 하는 곳에 가고 싶지. 자기가 쓸모없는 데서 버티고, 비난받고, 수치당하고, 낮아지면서, 그 열등의 애고가 죽는 거를, 여러분 선택 안 하려고 해요. 그걸 선택해서 애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남을 돕는다는 생각도 없이 돕는 진짜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랑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문제였던 거야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세상 자체가 문제거리잖아. 날마다 뉴스를 보면 문제가 터지지 그치? 왜 그러냐? 문제를 좋아해 애고는 싫어하는 거지만 문제가 터져야 내가 그걸 향해서 애쓰면서 청소 해결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이유가 있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인이 다 사라져야 된다고 내가 얘기해도 국민들은 그럴 거야. 어, 정치인 없으면 어떡하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정치인은 문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없어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야.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은. 날마다 그걸 싸움 박질라고 있잖아. 내고는 그게 없으면 두려워. 문제가 없으면. 왜?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각하게 되지.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는. 내가 쓸모가 없다고 자각하게 되니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문제거리를 늘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내가 만든 걸 모르니까 싫다고 괴롭다고 하고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됨에 따라 어때요? 문제가 줄어들고 있고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내가 만든 문제인 걸 알고 또그 문제가 두렵다고 하면서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인정 안 하는 걸 알고 죽어야 돼요. 스스로. 그걸 해결을 하되 너무 집착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두 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막 집착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막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집착하는 애고가 있고 또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현실 인식을 안 해버려. 다 그냥 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완전히 버리는 애고가 있고 극단적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인식을 하고 마음으로 청산하면서 할일 최소한의 할 일만 딱딱 해주면서 마음으로 집중해서 청산해 제일 빠른 길이야. 몸이 많이 움직이고 마음이 안 움직일수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마음을 많이 느끼고 마음으로 청산 많이 하면서 꼭 필요한 액션 조금만 해야 스무스하게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서 편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막 몸이 막 움직이고 마음은 다 버리면 어떻게 돼? 막 애기들이 그렇잖아. 애기들이. 어떤 문제 해결할 때막 엄마 도와준다 고 하면서 일을 더 저질러잖아. 밀가루 없고 막. 물다쏟고막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어른데서도 응. 응. 부드럽게 해결하면 될 거를 마음을 보면서 할 액션만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액션을 응.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터 가면 안 되고 충청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워낙 그 느리니까 아버지 돌 굴러 가야 가면 처 죽었대잖아 그치? 응. 근데 성주 급한 어느 지방 사람인가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거기 절벽이에요 하기 전에 이미 떨어져 죽었다고. <웃음> 그게 자로 그냥 돌진하니까. 그 정도로 몸이 액션을 해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무 느려서 아무 액션도 안하고이러다 당하거나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거기 마음이 다 알려줘. 어느 정도 액션할지를. 마음을 보다 보면. 그 마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의 인도를 따라서 살때 자기 뜻대로 집착만 하거나 버리겠다는 그 애고가 자기 인정받다는 애고가 죽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되게 싫어해. 애고는 왜? 자기가 한 거를 공명심으로 내가 했다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만 인정받고 싶은데 마음의 인도 따라서 마음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바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나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내가 했다는 게 없어지면서 그냥 마음의 작용을 인정하는 게 너무 싫죠. 애고가 죽고 사라질 수록 어떠냐면 내가 한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나한테 가해하지 않고 내가 잘한 것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작용으로 인식해서 음, 그 마음을 공격하고 거부하고 인정 안 하는 그 고집부리는 애고 음, 그거를 청산할 뿐이지. 청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인정하고 자기 마음 보면서 마음을 본다고 하는데 못 보게 하는 고놈을 그 죽이는 거지. 자꾸 마음을 보려고 애를 쓸때자그 가해자. 그래서 에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예요. 나를 그렇게 집착하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나야 나. 나를 제일 무서워하면서 사실은 나한테 제일 집착하고 있죠. 그걸 인식해서 그 가해자이고 나만 보라는 가해자의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을 보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나야겠다는 그 집착. 내려놓습니다. 그 집착보는 두려움 가해자 보는 두려움 청산하시기 바랍니다.